집에 오는 길이 집에 오는 길이 집에 오는 길이 너무 쓸쓸해 너무 쓸쓸해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도 가끔은 울어도 된다 사람들이 볼까봐 눈물을 들킬까봐 누가 날 흉볼까 고개수 숙이고 아, 그래서 장문에 썬팅을 하나 봐 혼자 원없이 울고 싶어서 맞아 그래 가끔은 울어도 된다 맞아 그래 나도 웃고 말하고 와도네요 나도 애교 부리고 실수해요 마음이 아프면 수있 어요？나도 맨날 틀 리고 왜요？나도 너무 떨 리고 무서워요？다 큰어 른도 울어요상처을받아요 상처를, 상처를 받는다구요을받는다 자장에 차를 세우고 나도 가끔은 걷어도 된다. 사람들이 볼까봐. 우고시어서 나도 너무 떨리고 무서워요 다큰 아름도 울어요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는다구요 집에 오는 길이 집에 오는 길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도 가끔은 울어도 된다 맞아 그래 감사합니다! 두곡 네, 그 조금 이따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마시, 먹어주세요 감사합니다